성격은 둘다 만만치는 않아요. 코락코락한 <웃음> 여자는 아닌데 남자가 잘 어던 것 같아. 여자 관계가 조금 복잡해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. 혼전 임신 인양은 이 기로 나왔어요. 혼전 임신? 음. 그럴지도 모르겠는데. 아, 진지하게 뭔가 시작된 어떤 거 아닌가 싶은데. 안녕하세요. 숨사주카페 백호입니다. 저희 오늘은 궁합 가져왔어요. 궁합? 네. 알겠습니다. 둘다 사주들은 만만치 않네. 이 커플들은 살만 잘 살고 아니면 고난이 조금 있고. 근데 잘살것 같은데, 느낌은? 자, 일단은.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. 응? 여자예요.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. 둘 사이 그러니까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 응? 여자가 생각하는 남자예요 응? 남자가 생각하는 여자 봤을 때는 호락호락한 여자는 아닌데 배우 작감이라든가 연인 경우에는 남자를 더 돋보이게 할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남자도 알고 만난 것 같아 이 여자는 남자를 이렇게 이게 왕의 카드잖아요. 네. 내조를 잘해서도 더 돋보이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보이고 여자는 잘 챙겨줄 것 같은 사람이에요 되게 가정적이고 보살핌도 잘할 것 같고 그러니까 같이 있었을 경우 되게 편안함을 줄것 같은 느낌이야. 음... 중간중간에 힘이 안 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지. 고비고비가 지금은 넘겼어요. 앞으로는 잘살것 같은 느낌인데 이분 근데... 음. 잘 음, 성격은 잘 맞을 것 같아요. 성격은 둘다 만만치는 않아요. 남자가 잘 얻은 것 같아.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뀌거든요. 여자고 남자고. 네. 근데 이 여자는 남자를 더 돋보이게 하는 사주 같아 보여요. 음, 음. 여자, 남자. 네. 음. 자 음. 여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구속받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었을 거란 말이에요. 어? 근데 이제 좋은 관계를 지금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. 두 사람이 지금 봐서는 항상 남을 배려하는 듯한 느낌이요 음. 특히 염소자리들은 편안하게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게 예민하지는 않아요. 그러니까 웬만하면 좋은 게 좋은 거예요 여자는 그런 느낌이고 남자는 이 사람이 돈이 없다면 이해가 안갈 정도 현실적인 사람이고 여자 관계가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 사람으로 보여요. 응. 여자를 잘 만난 거지. 그 만약에 그 전에 뭔가 있었으면 다른 사람하고는 이별을 경험했을 거고.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를 꽉 잡는 듯한 느낌이에요. 여자 말만 들어도 가는 길이 탄탄대로. 이거는 이제 운명의 카드예요. 이 사람도 돌고 돌아서 또 만나는 사람과 둘다 돌고 돌아도 만나는 사람. 음... 그러니까 부부 지간이나 연인 지간이나 나왔을 때뭐 최고로 카드지. 아 진짜요? 어, 운명 운명이라는 키워드가 있어요. 그 전에 사람도 다 필요 없어, 다 필요 없고 지금 잘 만나는데 유양이면 남자 말보다는 여자 말을 좀더 들었으면 좋겠다. 누구인지. 음. 누지 말씀드리고 좀더드릴게요 네. 배우 한빈 씨랑 손예진 씨였거든요. 이세가 생겼대요. 아, 하루에잘 만들어 나갈 수 있을지 궁금해서. 음, 그래서 갖고 왔다. 아니야, 진짜 결혼 잘한 것 같아. 여자가 왜유 내강이야? 왜유 내강? 아, 지금까지 고생은 어느 정도 다 끝났다고 보여요. 구설이나 뭐, 뭐 조금 뭐안 좋았던 에너지들. 아이를 임신했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도 조금 몸 관리는 했으면 좋겠네요. 우리 서그 손혜진 씨가 몸이 좀 약한가 보다. 음. 왜냐면 자꾸 이런, 이런 카드가 나온 거 보니까. 혹시라도 이 영상을 본다면 너무 무리한 활동은 최소 3개월, 기면 5개월까지는 조심해라. 음, 혼전 임신이냐는 얘기로 나왔어요. 혼전 임신? 음. 그럴지도 모르겠는데. 아 그래요? 음. 며칠 된것 같지는 않은데, 이제 주기가 나오면 알겠지만, 네. 뭔가, 뭔가 있기는 있겠어요. 아, 그래요? 응. 진작에 뭔가 시작된 아... 거 아닌가 싶은데. 아... 근데 네. 좋은 소식 같네요. 아... 뭐 내가 일부러 뽑은 네. 건 아닌데, 아기가 나왔잖아요. 네. 아기가 나오면서 이 사람들 둘이 되게 편안해 보이죠. 아... 위기는 없을까요? 이건. 위기요? 위기 없는 부부 있으면 나와보라고 래 그래. 뭐 앞으로 향후 뭐 2, 3년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 네. 응? 그렇죠? 2, 3년 정도에는 아직까지는 뭐 끊어지는 거는 보이지 않고 한 3년 후 정도에는 한 번은 고비는 없겠는데 그거는 어느 부부도 올수 있는 위기예요. 아. 이 부부만 그런 게 아니라. 탄탄대로만 남았어요. 근데 그 이제 2, 3년 후에 그 고비를 잘 넘기면 돼. 그냥 쭉 가는 거예요. 아마 슬기롭게 여자분이 잘 극복해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. 여자를 잘 만났다.